사도신경으로 예배 공과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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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기도 우리 초등부의 하은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어, 하은이 마이크 켜세요. 됐어.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곁에 있으니 정말로 감,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희의 죄를 씻겨줘서 죄가 없어졌다니 정말로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음. 지금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 화면이 반반 나오죠. 그래서 잘 어, 파워포인트가 잘 보이나요? 잘안 보이나요? 잘안 보여요. 저는 잘 보이는데요. 어, 스크린이 크면 잘 보이는데 아니면 잘안 보이겠구나. 근데 저는 그냥, 여기 한, 그냥 여기에 큰거한거 거 하고 여기 조그만 거두개 있어요. 음, 그래? 음. 오늘 세팅은 네, 선생님이 이렇게 해 놔서 어, 오늘 어떻게 되나 보고 다음 주에 또안 좋으면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 하은이, thank you. 자, 이제 성경 봉도 유년부 건의가 해주겠어요.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겁니다. 아멘. You were all baptized into Christ, and so you were all clothed with Christ. This shows that you a r e all children of God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Amen. Thank you. 찬양 Sh 시간입니다. 가그 고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 주에 들었던 찬양 한번더 들려볼게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거룩한 세례 지난주에도 세례에 대해서 들었는데 오늘도 세례 투두 번째 이야기 예요 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지 그래서 너무 잘 알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대로 이삭, 이삭, 웃을 것이다.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들로, 아들로, 아들로, 아들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예수스지수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I am all powerful, almighty God 하셨던 그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우리의 공간과 시간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딱한 가지 있다고 랬지 바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합해졌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합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이곳을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는다고 했잖아 현진아. <웃음> 그리고 여기 옆에도 유담이 세례받는 모습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가려서 안 보였는데 옆에는 사실 여기 혜민이 언니도 있었어 혜민이 언니는 어렸을 때 유아세례 안 받고 커서 세례받았어 그래서 어렸을 때 받을 수도 있고 커서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유아세례받았으면 를 아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설명해 주셨어? 컸을 때 나는 어 엄마 아빠 유아 세례 그때 받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어요 알아요 하고 다시 고백하는 시간 입교라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다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목사님이 씻어주시는 그, 물, 그 물이 그물 정말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건가? 아니지. 여러분들 다잘 알고 있어요. 그 물이 씻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이 벌써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축하하는 파티 같은 거라고 했어. 그리고 정말 물이 내 머리에 묻는 것처럼 손에 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진짜구나 확실하구나 그것을 다시 아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벌써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어.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까지는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아들, 아들 태어나느라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 한 2000년? 여러분 몇 살이야? 10살? 선생님 40. 근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대. 와. 2000년동안 어떻게 잘 기다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기다리게 하게끔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 법 10개명 모세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모세가 나중에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설명하기를 내가 산에 올라가서 법을 받았을 때 산에 막 불이 붙었고 천사들이 막 10만명 되는 천사들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 그렇게 모세에게 사람들을 잘 기, 가르쳐줘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어, 율법이었어요 근데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어 자 그래서 모세가 준 구율법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우리를 예수님한테로 대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짜 선물 약속 자체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법 때문이 아니라 은혜와 선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어떻게 해선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신기하게 쏙 들어가서 예수님과 합해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 정말 계획 많이 세우셨지 엄마가 사실 여러분 생일 파티 준비할 때 되게 많이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하려고 계획을 엄청나게 많이 세우신 거야 더, 중요,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어요 와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의 그 물도 중요하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벌써 우리에게 이것을 다 해주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누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권희가 읽어줬잖아 다시 한번 읽어줄까?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유구된 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너네. You were all baptized into Christ, and so you were all clothed with Christ. This shows that you are all children of God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네. 그러면 이제 각 반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유치부는 여기에 남고 유명부 초등부는 브레이크 그룹으로 갈게요.